지금 시동을 걸려고 해도 지금 시동이 안걸립니다 이제 지금 스타트 모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세르 모델을 교환을 할 겁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를 띕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냉동 푹 차다 보니까 이 계절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, 이 보시면은 파이프에 걸려서, 뭐, 첸지레바를 이제 뗀 거구요. 굳이 첸지레바는 떼지 않아도 됩니다. 그래서 이제, 에어컨 파이프를 살짝 제끼는 수밖에 는 없어요. 그런 다음에, 여기 보이는, 이 ST단자, 그리고, 배터리 본선, 요거를 띄고, 여기1 4 m m 볼트 두 개를 풉니다. 얘는요 이렇게 수동으로 하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동 라쳇스를 하나 구입을 하세요 哎呦 요 키를 눌러서 빼면되구요 여기 배터리 번호 12mm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면 탈거가 되죠 시동이 안 걸려서, 어, 지금처럼, 이제 키를 돌려도, 이제, 띡띡 거리거나, 시동이 안 걸릴 때는, 꼭, 견인을 안 하시더라도, 두 명이 있으면 됩니다. 한 명은, 아까처럼 키를 돌려주고, 스타트노트의 이 부분, 이제, 이런, 이제, 쇠망치라든가, 쇠몽둥이라든가파이프 그리고 이제, 아니면 망치가 있으면 이런 거로, 한 사람은 시동을 걸고 있고, 한 사람은, 키를 돌리고 있는, 스타트로 완전히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때려주게 되면 은이 충전에 의해서 접점이 이제 붙으면서 시동이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완전히 죽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하면 시동이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죠. 자, 이제 시동 걸어볼까요? 오 좋아